네, 해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세요. 행복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어,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절대로 안 됩니다. 네, 거리두기 하시면서 저...